목 f e t 그런데 그 안에는 뒤에서 어마어마한 칼을 숨기고 있는 그런 컨셉입니다. 긴장해 긴장은 요긴장한랬 사실 안에서 막 <웃음> 이러고 있는 거 그래도 모델 일을 직업으로 했었으니까 그래도 긴장은 돼요. 그냥 떨림. 떨림. 좋은 떨림. 첫 공연이요? 첫 공연은 3월 31일. 누구 오실 건가요? 아, 네. 거짓말 <웃음> 지금보다 살짝 웃으셔도 될것 같아요 좀더 정면에서 찍어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정면으로 화